t 카친 u 요 in 친 h 요 r e 친 o cut 친요 r e 요 o c 규카친데요. 규카친데요.